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그 r 포스 19챌린지스가 6주, 6주에 걸쳐서 진행이 되었는데 그 중에 이제 실제 정말 그 기술을 적용해 보고 실험할 수 있는 기간이 2주로 주어졌어요. 그 다양한 팀들이 2주 안에 어떤 일을 수행했는지 구체적으로 예시를 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Of course, really good question. So, each provider, 좋은 험을하였합니다그업체정은몇명의환자스 혹은 치가 있는지를 하는 그런 시범사업을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가 처음부터 많은 사람들에게 적용을 하는 것보다는 시범사업을 통해서 25명이나 35, 30명 정도의 작은 그룹에 시범사업을 한 다음에 확장을 하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네, 어, 답변 감사합니다. 어, 관련해서 이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있잖아요. 결국 복지기술을 개발하는 팀들을 발굴하고 지원하고 옆에서 같이 성장할 수 있게끔 돕고 이런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이라고 했을 때어이 TF19 챌린지스만이 갖고 있었던 차별점 그러니까 시장에서의 이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시장에서의 경쟁력이 무엇이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Thank you for this question. 네, 질문 감사합니다. 엑셀러레이터라고할때 영국에서는 아주 집중적인 서포트 프로그램이라고 어, 보면 되겠습니다. 뭐 멘토링이라든가 어, 이런 것들이 이제 6개월에서 한 1년 정도 이제 포함이 되는데요. 그런데 저희가 사실 그렇게 커다란 어떤 서포트를 제공을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정부가 어, 후원을 해서 굉장히 신속하게 실전 배치를 할수 있도록 하는 어, 그런 단기간의 프로그램이었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어, 이 프로그램의 장점은 바로 이제 기업들이 많은 서포트나 어떤 멘토링을 제공을 받지는 못했지만 NHS나 또 지방정부와 같은 어, 굉장히 또 어, 커다란 조직이자 또 잠재 고객과 협업을 할수 있는 어, 기회를 어, 얻었다는 것이죠. 어, 그렇기 때문에 기간이 짧았지만 어, 굉장히 많은 것을 얻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많은 어, 솔루션 제공 업체들이 사실 서비스 개발 초기에 어, 있었습니다만 이 2주간의 경험을 통해서 서비스를 많이 개선을 할수 있었습니다. 네, 답변이 되었길 바랍니다. 좀 답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어, 아까 그 치아라가 말한 발제 중에서 그 연구에서 이미 헬스테크 시장에서 꽤 선두 주자로 어,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백개 기업 그네트워크에 먼저 접촉을 해서 시장 조사와 이 엑셀러레이팅 그 자문 그룹이라고 해야 될까요? 멘토 그룹을 결성했다라는 부분을 좀 연관해서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다음도 역시 이것이 챌린지 프로그램이라는 점에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어요 어, 질문은 음네 아, 간단한데요 그 이 챌린지 프로그램에 지원한 업체들이 챌린지 프로그램에 지원하기 전부터 관련한 사업을 하고 있었던 기업들이었는지 아니면 챌린지 기간 동안에 어뭐 외부든 그 챌린지에 지원한 팀이든 간에 다른 기관과 어 조인을 협업을 해서 서비스를 그 과정에서 개발하게 된 것인지가 궁금하다고 하십니다. Really good question. Um,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네 그렇지는 않고요. 그 시점에 시작하는 기업들은 아니 아닙니다. 왜냐하면 빠르 왜냐면 빠르게 이런 실행을 했어야 됐거든요. 물론 이제 초기 기업들도 많이 있, 있긴 했지만 그 전부터 이미 이런 사업을 가지고 있었던들 프로젝트를 갖고 있었던들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시시즈 기간 중에서 제일 후기에 있다든지 이 정도의 스타트업들이 많이 들어왔고요. 이제 사업을 시작하는 초기이기는 하지만 은이 어, 경쟁 대회에 들어오기 위해서 시작한 것은 아니고요. 첫 번째 것도 질문이 있었던 건가요? 첫 번째 건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거는 질문이 아니고 의견을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그 전에 있던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거고요. 이미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다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다음 질문도 관련해서 계속 드려 볼게요. 현재 시점에서 그 테크풀스 19 챌린지스에 그 선정되었던 그팀 중에 몇 퍼센트 정도의 프로젝트나 기업이 현재도 운영되고 있는지가 궁금하다고 하십니다. From my understanding, they're all in operation. 네, 제가 알기로는 선정된 업체들 모두 현재도 운영 중입니다 네, 아까 그 굉장히 신속한 그 기술 적용을 위해서 좀 어느 정도 이미 상품이나 서비스를 가지고 있는 팀을 발굴했다고 했기 때문에 아마 그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 다음은 저희 그 실시간으로 올려주신 답변 중에서 이 챌린지의 운영과 실행 과정에 관련한 조금 내용을 먼저 그 다뤄보고, 그 다음에 다른 주제로 넘어가서 다른 질문들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과 관련된 질문을 주신 분, 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따로 별도로 다뤄보도록 할게요. 그 저희 사전 등록 신청서에서 몇개 굉장히 좀 좋은 질문들이 나왔어요. 그 중에 몇 개를 한번 드려볼게요. 그, 여러 단체들을 지원하고 발굴을 하셨는데, 좀그 중에서도 사업화라고 해야 될까요? 기술의 상용화 면에서 조금 이 단체는 굉장히 성공적이었다. 했던 그 단체의 성공 요인이 무엇이었을까요? 라는 질문이었어요. 이 부분에 관련해서 좀 생각나는 사례가 있으시면 같이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Good question.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그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을 때 이미 DNHS, NHS하고 일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있었습니다. 이미 주요 고객들하고 일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있었습니다. 헬스테크 솔루션을 아주 성공적으로 하고 있었던 기업들을 제가 나중에 보내드릴 텐데요. 목록을요. 영국에 그리고 국제적으로 NHS와 여러 가지 50개 이상의 프로젝트를 하고 있던 기업들도 있고요. 그런 것이 아마 비결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어 경준대회에 왔던 그런 기업들 중에서 그 전에 이미 두세 개의 병원이라든지 아니면 지자체와 이미 이런 어, 프로젝트를 했던 곳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빠르게 이제 경준대회에서 잘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런 성공 요인이라면 정부 기관하고 일을 잘하는 성공 요인이라면 첫 번째로는 어, 공공기관에 정말 공감을 살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할 수가 있어야 하고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 어떤 문제들 그러니까. 수,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을 할수 있는지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공공기관이 지금 아파하고 있는 그런 문제들을 잘 집을 수 있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사용자 친화적인 그리고 도입하기 쉬운 그런 제품들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어떤 부문에서는 아주 심오한 그런 기술들, 소셜 소셜 케어 같은 사회적 돌봄 같은 그런 기술들이 아직까지는 만들어지고 있는, 완성되지 않은 형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을 제공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팀원들이 그 문제를 해결했던 그런 직접적인 경험을 있어야 합니다. 특히 공공기관에서요. 그러니까 영국 복지부 같은 경우는 의사와 간호사, 들과 함께 일을 하면서 이 사람들이 환자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이미 경험한 바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솔루션을 내릴 수가 있는 사람들인 거고요. 그래서 이 업계에 대한 구체적인 문제를 잘 알고 있고 경험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상용화를 어떻게 잘할 수 있느냐라고 물으신다면은 많은, 구, 아, 많은 기업들이 성공한 이유가 초기에 어, 초기에 성공적으로 몇개 좋은 딜을 따냈을 때, 첫 번째 클라이언트를 가지고 좋은 사례를 발굴을 하고 개발을 했을 때, 그 사례를 가지고, 첫 번째 성공 사례를 가지고 확대를 하면서, 여러분들의 홍, 여러분들이 다른 클라이언트들에게 홍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클라이언트라는 거는 뭐 지자체 등을 말하는 것이죠. 영국 같은 경우, 아직까지 한 번도 테스트해보지 않았던 그런 솔루션을 가지고 인다, 온다라고 한다면 은 최초의 클라이언트를 잘 잡아서 그때 그들을 위해서 가치를 제공을 할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거기서 강력한 사례를 얻어내고 다음 클라이언트들로 확대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은 공공기관, 그런 공무원들이 좋아하는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해줄 수 있어야 되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줄 수 있어야 되고 또두 번째로는 그 직접적인 경험을 가지고 있는 팀원들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 것은 고객사들이 아주 작은 파일럿 그리고 돈을 받지 않은 파일럿 사업이라 하더라도 첫 번째 좋은 사례를 만들어서 그걸로 홍보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기 사, 단계에 있는 스타트업들에는 이러한 조언을 저희가 해주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요점까지 마지막에 정리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연사분께. 그 정책과 관련한 질문들로 조금 이동을 해볼게요. 일단 영걸님께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저희 TechForce 19 Challenges의 세 가지 문제 영역 중에 마지막에 정신건강 또는 마음건강 서비스의 디지털 전환 부분이 있었어요. 어그 경계선 지능, BIF, 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제가 지식이 충분하지 않아서 표현을 잘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혹시 이런 경계선 지능이나 어떤 정신건강 중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그 군들이 있는데 어 질환들이 있는데 어 경계선 관련한 어떤 솔루션을 내놓은 팀들도 혹시 있었는지 아니면 영국에서 관련한 정책으로 시도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지 알고 계신 만큼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Sorry, are you saying people with oral impairment? So people that couldn't hear? I don't n o 그 용어를 제가 이해를 못했는데요. 그 청각 장애를 말씀하신 건가요? 지능 장애라고 어, 보통 공식적으로 명명이 되는지 사실 정확히 모르겠어요. 아, 네, 이제 이해했습니다. 네. 사실 그 영역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어, 잘 아는 분께 좀 여쭤보고 다시 추후에 답변을 제공해 드려야 할것 같은데요. 어, 기본적으로 어, 저희는 어, 좀 사실 좀 경증의 정신건강 어, 어, 상태에 있는 분들을 우선적으로 어, 타겟팅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떤 어, 원격 모니터링이 좀 가능한 분들에게 집중을 한 것이죠 어, 기분, 어, 상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추적을 하고 어, 필요한 경우에 이제 개입을 할수 있는 예, 그런 서비스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그 경계성 지능 관련해서는 추후에 확인하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협업체계에서 그이 NHS와 지방정부 그리고 현장에 있던 사회복지사들 각각의 역할이 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제가 발표에서 얘기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어, 저희 그 상담 협업이 아주 일주일 만에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어, 정책 결정자 그리고 기술 리드들과 일주일 동안 이런 협업 작업을 했고 또 워크숍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우리에게 와서 이런 문제들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주셨고요. 지자체와 일하는 데는 이런 어려움이 있다. 그리고 사회 서비스와 일하는 데 어떤 어려움이 있다고 라 말씀을 하셨고요. 기본적으로 지자체에 도움을 주기는 했지만 은그 전에 이미 지자체에서도 어떠한 문제를 문제가 있는지 또 우리한테 어떤 것들을 해결해달라고 하고 있는지를 알고 왔다는 것입니다. 지방정부 차원의 그 의사결정과 관련한 질문이 하나 있어서 연관해서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그 복지기술의 개발 아니면 되게 굵직한 테스트, 기술 테스트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대대적으로 할수 있지만 그것이 조금 더 지방정부와 조금 더 낮은 단계로 그러니까 실생활에 적용되는 데까지에는 어, 지방 정부의 또 미시적인 의사 결정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 그 복지 기술의 실제적인 현장 적용에 관련해서 좀 우리가 넘어야 할 장애물이 있었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이었는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Sir, just clarify what was the 예, 그 질문을 조금 더 정리를 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지방정부와 협업을 할때 느꼈던 어려움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기업들이 지방정부와 협업할 때 느꼈던 어려움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일단 기존 시스템에 대한 의존성이 하나의 이제 문제였습니다. 과거부터 존재했던 IT 시스템 때문에 통합, 시스템 통합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들이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앞서 좀 말씀드렸었는데요. 지방정부들의 시스템이 서로 분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품 자체를 다른 지방정부를 위해서 처음부터 다시 설계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존재하기도 를 합니다. 이로 인해서 규모 확장성에 대한 문제가 생기게 되죠. 이두 가지가 가장 큰 어려움입니다.